저거 뺍시다 1랩 대기하면 손해보더라고 아트북 상대로 이분 버프라고 해요? 이분이 왜 버프를 먹어? 너프 아니야? 버프를 먹 건덕지가 건덕지가 없잖아 전국자 너프대도 전국자 됩니다 <웃음> 전국자 너프대도 전국자 들어요 들어가볼 걸 그랬나? 퓨클 줄인 대신에 이 쿨이 들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어 <웃음> 이, 이 쿨이 많이 줄어 그게 너프예요 그게 물몸이 돼버려서 그럼. 거리 주절 잘하고 나빠지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니어침 같고 지지 이러고 있네. 이긴가요? 우리 지금 와 포션 벌써 먹는다고? 눈치 빠른 거 같아. 와피 차는 거 뭐야 실화야 피 차는 거7 0차어 방금 평타에 아 너무 사기 재미고 마이버프는 구인수가 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버프도 아니야 엉 와 비치는 거 뭐야 저거 진짜? 레이 같은 게. 지금 너무 아프데 까비. 맞죠? <웃음> 일단은. 우리 아트 형님 상대로는, 처영인이 필수거든. 탑텔포 재주고. 그거에서 3타로 바뀌면서, 슥싹, 슥싹 하는 게 이제 안될걸 잘. <웃음> 너무 깔끔하게 잘 먹었죠? 어, 저만인거 순간 까먹은 것같아 아니 근데 이게 죽어 약간 그런 것 같은데? 최후의 저항이라 데미지 엄청 들어와 늘어... 이게 죽어? 이 생각한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역으로 킬각으려다가 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이브 치고 싶은데 얘 피움량이 미쳐서 잘 조심해서 쳐야 돼요 아트가 리워크 이후에 피움량이 미쳤거든. 진짜. 방패. 아고 당했습니다. 나안들어가잖아 와도 보였죠 자르반이 바텀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제 겁니다 자르반도 잡으면 좋겠는데 음, 고민이네 아마 자르반이 하나서 탑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이렇게 분명히 레드를 다시 뺏고 싶어서 올 거예요 하나가지고 좋은데 갔어. 욕 받아 뛰질까? 다이블 당할 수도 있고. 다 먹어야 돼. 나이스. 가비. 한, 세 마리 놓쳤나? 잠깐만, 한번 잡아야 되는데. 레드 믿고 한번, 이번엔 해볼까요? 레드 끝나기 전에, 딱 오면 약간 실쿨 남거든. 이번에 한번 해볼까? 아까 자르바네 오는 걸 잡을 걸 그랬다. 저화쿨딱 됐을 것 같아. 까비. 어. 질교 개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또 레드 있을 때또 다이브가 힘들다. 이상하게. 그게 떨어져서도 포터버그로가안 풀리니까 레드 때문에 다이브가 힘들어요. 이거 다이브 각이죠. 치면 안 돼요. 할수 있긴 해 아, 이가어 믿음이야. 믿음이야. 아이고, 완전 좋았는데. 떨어지면! 아, 이야 아, 믿음이야. 아, 믿음이야. 아, 믿음이야. 안 믿음. 아, 빨리 빨리, 빨리 배워갑시다 발원에서 열리면 궁합류 하시나요? 궁궐 짧지 않나요? 먼저 움직여야죠 상대보다 상대보다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답은 그것뿐이에요 골 때려지는거지 지하 풀이라고 조심해야죠. 정그면 죽어서... 아 너무 살린다. 근데... 뭐교좀 하지 않아? 다이브왕 나왔죠. 이번 턴에 풀도 없어가지고 갔다지 는으면 제가 볼게. 주소 크리죠? 이거 살려면은 EQ를 대시로 예측해가지고 피하는 것밖에 없었어. 아 누가 테리 있어서 빨리 밀고 집을 갑시다. 빙하를 쓰고 싶은데 쓸 곳이 없네요. 음식은 놓친 것 같은데, 방금 아, 테리 있어서 이거는 빨리 집을 갔다 와야 돼요. 버튼 안 쓰나? 같이 써야지. 녹타일타를칠때 들어가면 요큐 일타. 큐 일타 칠때 들어가면은 보통 이로 반응은 못 해요.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. 거의 다 맞아. q 1탈 이렇게 쓸때1탈 이렇게 아, 안쓰네 얘가 탑 말고는 다른 라인이 좋지 않네 상황은 드말고미드도 좋고 저과 좋은데? 궁 이걸 이가 왜먹 음. <웃음> 나 불편하네 음, 방금 본심, 반심, 본심 오지게 나왔지. 진짜 사 그거 먹고 사투면은 저주한다, 저주해. 아, 못 잡아, 못 잡아. 너무 빠르다. 어, 이걸 한다고? 여, 그로 감사합니다. 아니요, 그냥 그냥 이대로 가게나 쉬우니까 쓴 거예요. 그냥 이대로 가게나 쉬워서 어차피 잘 해봐. 나도 내가 워낙 지금 세 가지고 상관이 없었어요. 이렇게 각을 막 재고 쓴건 아니고 그냥 아이씨 위도 궁 썼는데 이거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으로 거야. 근 요새 나지?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? 너무 잘하는데? 요새 나? 너무 잘하는데? 아 네, 네, 고정, 뭐냐, 정목자 너프 먹어도 정목자도 씁니다. 정목자 너프 먹어도 정목자 써요. 정목자의 그 스탠너프가 아니기 때문에. 아, 살려주세요. 라칸 올라오거든 전복자 고정 데미지 10%에서 8%로 뭐냐? 덮프먹고아 이거 안 죽었어? 아, 잠깐만요. 빈나 아, 어, 고뎀미 덮고 2% 10%에서 8%로 덮프먹는 건데, 정, 그렇게 크게 개 있지 않고 있어. 요개 쪼개, 쪼개, 가 봐줬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. 그걸 이제 알았다고? 와씨 이게 다이안가? 너무 빠른데 판단이? 먹으러 올 거거든요. 잘해봐이 먹고 이미 쨌네. 사이트부 룬강이는 없어요. 룬강이는 룬은 거의 취향에 맡기기 때문에 방 m 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y o u 먹어야겠네 sure if you're not s u 레드 if you're not sure if y 어, 여기를? 와, 풀, 야, 풀 왔어. 와, 뭐야, 이건 뭔 길이야? 아두가 없어. 아니, 스톤을 그렇게 빼버리면 못 가잖아. <웃음> 스턴 너무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빨리 뺏어간다고 했는데, <웃음> 죽을 뻔했네. 와, 근데 죽었 으면은 한탄 아마 지고 게임 한참 돌아 갔을것같 은데, <웃음> 진짜 게임 한참 한참 차 이로 돌아 한참 돌아갔 을것같 거든. 자야 캐리 로 방금 승전 부가 너무 잘 터져 졌어. 다행히 딱, 딱 맞춰서 터 졌어. 승전보 좀 늦어 근데 승전보 버프 좀 시켜주세요 0.1초만 들어오는거 너무 느려요 진짜 원래 옛날 룬은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 죽으면 바로 들어왔잖아 그지룬 리셋되기 전에 룬에서는 승전보가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바로 여기서 했어볼까? 여기다 아닌가 알겠나? 맞으네 밀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밀어넣고 포탑공성 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밀어넣고 움직이면 돼 우리가 먼저 치면 되지 너무 빨리 열었잖아. 하. 그러면 스마트 다운 돼버리는데. 자예 없었는데 너네 딜 못하지 않나? 왜나 혼자 들어왔지? 그들 라인 나 무시하고 왜 뒤로 갔대? 나암레인부때 쐈야되는데 방금은 그쵸? 궁도 사이드 가게 적합하지 않죠 근데 피흡은또 사이드 갈 만한 피흡인데그죠 좀 오반가? 아 제발요 뭔데 이걸 해야 돼? 나이스 해도 되네 <웃음> 그한 그러니까 사이, 아니, 그 패시브가 너무 잘 돌아. <웃음> 그게 피해도 되는데, 데미지도 잘 들어가서. 좀 사기야, 내가 볼 때. 공다 빠졌어, 우리 팀. <웃음> <웃음> 잘이라2 0 <웃음> 거 아니야, 아싸. 아, 맵 겠어? 아, 아, 다잡았 는데, 아, 넥서스 외쳤 어.